면역이와 예방이 대리 어린이집 면역이는 밖깥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튼튼하고 씩씩한 아이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에휴 그런데 친구들이 없는 놀이터는 조금 심심하네. 열심히 모래놀이를 하다 문득 면역이는 생각했어요. 면역아,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있잖아. 큐큐큐! 꼬르륵. 어우, 배고파. 집에 가야겠다. 이야, 면역이가 집으로 간다. 면역이 집으로 출동. 엄마, 다녀왔습니다. 우와, 햄버거다. 면역아, 손부터 씻고 먹어야지. 귀찮은데 그래 그래, 쿄쿄쿄! 면역이 잘한다 오적오적 쿄쿄쿄! 냠냠, 냠냠냠! 음, 음, 음, 음, 음, 음. 면역아, 아프면 내일 예방주사 맞으러 못 가니 얼른 씻자 아 잠이 오네 엄마가 부르는데 너무 졸려 슬금슬금, 콩짝, 콩짝, 콩짝, 콩짜작, 콩짝, 콩짝, 콩짝, 콩. 그래, 그래. 드디어 면역이가 잠들었다. 켜, 켜, 켜. 면역이 몸속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야호! 똑딱, 쬐깍, 쬐깍. 똑딱, 아침이야. 일어나. 면역아, 이제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야. 아, 싫어. 병원 가기 싫어 엄마. 빨리 와. 면허가 조금 닦끔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안 아프게 놔줄게. 흐아후후 너무 무서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면허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면허가 면허가 여기 좀 봐봐. 안녕, 난 예방이야.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갈게. 하나, 둘, 셋, 슝! 무서워! 감히 내 친구 면역이를 괴롭혀? 가만두지 않겠어! 나와라, 항체 방패! 나와라, 항체 펀치! 아이쿠, 너무 힘이 세잖아, 도망가자! 면역이 몸속에서 신나게 놀이했던 바이러스들은 예방의등장에 모두들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드디어 세균들이 사라졌군. 면역아, 내가 나쁜 세균들이 무찔렀어. 너의 몸속에 나쁜 세균들의 힘이 세지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약속이 필요해.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두 번째. 골고루 먹기, 세 번째,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기, 네 번째, 건강하게 운동하기. 어때? 내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어? 응, 예방아, 약속을 꼭 지킬게. 예방접종 겁이 났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우리 면역이가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 엄마. 면역이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예방의 약속을 들은 면역이는 마음속으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의 사랑도 듬뿍 느낀 면역이는 예방접종으로 몸도 마음도 성장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팁! 면역이란 인체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나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인체의 면역은 크게 선천적 면역계와 후천적 면역계로 구분돼요. 선천적 면역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는 능력이에요. 후천적 면역계는 병원체의 특징을 기억하고 인식해 퇴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후천적 면역계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예방주사랍니다. 예방접종을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에서 40년을 주기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항체가 강해지기 위해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1. 예방이가 면역을 만나 주사를 통해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들어가 림프구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병원체가 몸속에 침투하면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그 병원체와 딱 맞게 결합할 수 있는 특정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때 림프구가 병원체 항원에 반응하여 만들어낸 물질을 항체라고 해요. B림프구는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침입해온 병원체 항원을 제거해요. 세포가 균에 감염될 때는 항체도 균 속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T림프구가 나서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항원을 제거해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 병원체 항원. 항원, T림프구, B림프구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항원이 파괴되거나 독성이 약해져 백혈구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림프구는 한번 싸워 이겼던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병원체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면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 퇴치할 수 있어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으면 많은 친구들이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예방 주사를 맞은 후에도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 씻기, 골고루 먹기, 잘 자기, 운동하기 등 위생 수칙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